성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수! <웃음>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 응, 자기소개 안 하셔요? 나 여기 간판 얘기하라고? 안해셔도 괜찮아요? <웃음> 안 해도 괜찮아요. 다할 텐데요, 사람들이. <웃음> <웃음> <알겠어요>. <웃음> 아, 다시 해줘? 어, 한 번만 더. 네. 안녕하세요. 성남의 다견보살입니다.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피해 입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여성남은또 지대가 높아서, 그냥 피해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도 있어요. 저는 그냥 항상, 그래요. 항상 하는 일이 기도 아니면 집에서 법당 기도. 뭐, 그러다 보니까 벌써 또한 달이 됐네. <웃음> 비 오시는 날에도 기도하셨어요? 네. 비올때 갔는데, 가니까 비가 안 와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 또이박삼일 갔다 오고 음. 또, 또 도당도 좀 올라가고 음. 그랬어요 예, 도당 같은 데는 올라가도 뭐 비화도 뭐 크게 문제 있지 않으니까 남한성 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한 달이 흘러버렸네 음. 한달 금방 음. 갔죠 음, 음, 음, 음, 음. 근데 저희가 사주를 네. 하나 갖고 저 왔는데 한번 봐주세요 네네네 이게 예, 두 명이거든요 둘이요? 네. 아 먼저 남자분부터 불러주세요. 네, 네. 음...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올해 인간의 구설이 많으라 사주고 내가 뭔가를 개척을 해도 되는 것 같으면서 어 막판에 내가 뭔가를 이루어지지 못한다 만약에 사업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해도 업그레이드되지 않는 형국이고 내가 만약에 나랏 밥을 먹는다 해도 시작은 잘하고 또 밀어주는 사람 많다지만 운이 올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 음. 이분이 그러니까. 차라리 올해보다는 내년 정도에 움직이는 게더 좋은데 작년 올해에는 나한테 크게 귀인이 있는 것 같아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 그럼 이 사람, 사람 자체가 좀 매속게 삼기신 분이고 욕심이 많다 그래. 그래서 내가 배팅할 사람한테는 배팅을 하지만 아닌 사람한테는 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스스로 물러나게끔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이분이.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시나 본데 조금 시끄러울 수 있어. 시끄러워갖고 조금 말이 많다 그래. 근데 본인은 그런 거 귀에 담지 않아. 무시해버리는. 어, 국민들은, 아니, 사람들은 떠들어라. 나는 괜찮다. 뭐, 당당하게 막 하시는 분이다 그랬어. 근데 원래는 이 사주에는 돈은 많은 사주인데 돈도 많이 나가야 형국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올해는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천천히 가시는 게 좋게 보여. 뭔가 새롭게 업그레이시키지 드 말고 올해는 그냥 내가 주어진 일에 그냥 그걸로만 만족하시고 가시면 좋은데 이분이 그럴 분이 아니에요. 포부가, 뭐, 조그맣게 생기신 분인데, 포부가 크다 그랬어요. 음. 그러니까 욕심이 많고, 남한테 지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다 그랬거든. 음.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는 올해는 좀 그래. 음. 뭐, 크게 뭐, 뭔가가 뭐, 내가 성공을, 글쎄, 성공을 안 하신 분은 아닌데, 성공에, 끝이 없잖아, 기지. 자꾸 단계 단계 올라가려 고 그러고, 뭐 사업도 번더번창하려고 그러듯이 돈을 10원을 가지면은 막 2천 원, 3천 원을 가지라 그러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얘기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7월 생일이 가만히 있지는 못해. 그렇지만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 손에 지고 지가 왕이 돼야 되는 스타일이라 그랬어. 그래서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얼굴 간상으로 보면은. 선한 것 같은데도 매섭고 어, 욕심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인정이 많지 않은 사람 남들보기에 인정이 있어 보이는데 여기 할머니가 봤을 때는 인정은 없다. 그러니까 속하고 거치 틀린 애다 그래. 그래서 남한테 욕을 많이 먹고 살아도 뭐 욕을 하든 뭐 의뢰 욕을 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분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 남편이랑 같이 뭔가를 같이 간다 뭔가를 한다 이러면 은 이분은 남편하고도 많이 부딪혀야 돼 그러니까, 남, 부부 간의 사이가 좋지 않은 사주? 음, 왜냐면, 어떻게 보면 남자 사주를 갖고 태어나갖고, 자기가 이분도 고집이 세. 욕심도 많고, 그 주장도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이라는 자리가 있다 그러면 많이 부딪혀야 돼. 그리고 지금도 작년 올해 운은 나쁘진 않는데, 인간의 구설이 너무 많아. 적을 싼는게 없다 그랬거든. 응?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때 크게 뭔가를 하는 분도 안 그렇게 크게 뭔가를 하는 것 같이도 보이지는 않아. 그냥 뭔가를 어, 나한테 투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응. 나를 갖고구나 뭐 이런 쪽에 그리고 자기를 대우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스타일.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분들을 어떤 게 지금 궁금하셔서 나한테 상담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분 두분다 이렇게 봤을 때는 크게 이 여자분은 가을에 좀 내가 좀 저기 한데이 여자분 사주에도 돈은 항상 쥐고 있으라는 형국인데 구설도 항상 따르라는 형국이야.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안 좋은 해에 좀 이렇게 멈추면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냥 밀어붙이기. 그냥 그니까 그냥, 그냥 뒤도 앞도 안 보이고 듣지도 않아. 그냥 자기 말이 옳다. 막 이래가면서 밀어붙이게 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밀어붙이기 해도 내가 뭔가가 어 자리를 잡았다 해도 아마 구설을 많이 들을 것 같아. 그래서 올 내년 수요에는 구설돌에 조금 이런 관제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엮일 것 같은 그런 걸 그러니까 음. 내가 위에 올라갔다 해도 가만히 있지는 못할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람을 건들 거라는 얘기지 이분을 그래서 올해는 조금 자중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자분 관상을 보셨는데 남자분은 어떠세요? 남자분 관상이 그러잖아 조금 음... 매섭게 생겼다고, 조금 야비하게 생겨. 겼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조금 매서우면서 주장이 좀, 내 주장이 강한 사람. 내 말이 옳다. 옆에 사람들만 틀려. 내 말이 맞아. 내가 이거면 이거야, 이렇게. 내가 음, 이콩같다 팥이라 그래도 내 말이 맞는 거니까 내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쳐버리는 스타일. 근데 간성은 좋지 않아. 내가 이렇게 봤을 땐 그렇게 막 선해 보이진 않는다는 얘기야. 음. 약간 웃음을 웃어도 선해 보이지 않고 약간 왜 그런 거 있죠? 사람이 웃으면 걔 허허 이렇게 하면서 웃어가면서 저게 해야 되는데 약간 비웃는 웃음같이 보인다는 거지 음. 본인은 그렇지 않겠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야 음음. 그래서 올해는 좀 인간 조심하고 넘어가면 해야 될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네, 선생님 이 분이 누군지 말씀드리고 좀더 물어볼게요 그러세요 남자분은 이재명 의원이시고 아... 여자분은 그 부인인 김혜경이신데 아... 부부간에 사이가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이분들을 왜 갖고 왔냐면은 인터넷 기사에 법화 네.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어서 음... 네, 이게 뭐 기소가 되냐 안 되냐 막 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근데 하여튼간 그 아까 할머니가 위에 올라가셔도 이게 관제구설이 자꾸 따를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를 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올해 작년 올해 구설수에 관제수가 계속 따라다닌단 말이야 그리고 여자분도 그래 같이 여자분도 같이 구설수에 관제수가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올이 생일달까지 잘 넘어가셔야 될것 같아 생일달까지가 조금 안 좋을 것 같아. 생일달 너무 조금 바뀌긴 하는데, 요 때까지가 좀 힘드실 것 같아. 뭔가를 지금 쟁취를 해도 펀치는 안 하실 거라는 얘기지. 음. 그래서 올해는 조금 조심해서 넘어가시는 게 제일 좋고, 뭔가를 개척을 안 하셨으면 지금 그거에 만족하고 계셔도 되는데, 거기에 만족하시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할수 없지. 뭐. 근데 올해는 구설수에 관제수가 보이긴 해요. 이분이 계속 정치를 하시잖아요. 쭉 이어나갈 수있으시 정치는 아마 손을 놓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구석을 해서 갔다 오셔서 뭐또 다시 나오신다 해도 또 무슨 이게 또 정치에 대한 그 욕심이 많으신 분이라 정치를 함부로 내려놓다든지안 한다든지 이런 건 없으실 것 같아요. 내, 내, 내가 있는 동안, 내가 할수 있는 동안은 계속 하실 것 같아. 계속 배팅을 하실 것 같아. 위로위로 잡고 올라가고 싶은 분이고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싶은 분이신 분이라 아마 놓치는 않을 것 같아. 이번 논란이 좀잘 해결할 수 있어요? 글쎄잘 해결은... 할머니이 계속 시끄러울 거라 그래. 지금 이분이 뭔가에 올라, 올라가려고 지금 뭔가를 하시잖아. 올라가셔도 아마 시끄러울 것같아다 그러시니까 그래서 올 가을까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 가을 넘어가면 조금 뭐잘 자지는 않을 거야. 계속 따라다닐 것 같아. 그게. 이렇게 봤을 때. 계속 구설이. <웃음> 응 구설이 응, 그 그래. 왜냐면 이 어, 남자분이 구설이 없으면 여자분이 구설이 따를 부부잖아, 두 분이.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같이 가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지한 음. 그러니까 사람이 조용하면 또한 사람이 또 그렇고 한 사람이 조용한 사람이 가라는 이렇게 엮여있는 형국이될수 있어,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 같아. 앞으로 뭐 이분들 활동하시는데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조심할 때뭐딱 지금까지 쌓아 놓으신 게 있으시니까 안 되고 그냥 그냥 사람들 조심하시면 된대. 글쎄요 제가 봐서 제가 뭐 함부로 이러라저러라 말을 못하겠고 그래도 그냥 사람 조심을 많이 하시는 게 좋고 덕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이재명 의원 되게 뭐 이런저런 일이 많았어요 대선 끝나고 그 음. 나서도 네. 과연 언제까지 좀 정치생활을 좀이어갈까 정치생활은 계속 할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만약에 구석에 계셔서 갔다 오셔도 만약에 다시 시작을 할수 있는 그리고 이 사주에는 그래도 두분다 돈은 있으신 분들이있단말이에 음. 돈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간다 그래도 돈이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 음. 내가 봤을 때는.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돈을 이 사주에 어, 없지는 않기 때문에 돈은 항상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이 있으면 이 정치 꿈은 못 버려. 옛날에 어떤 대통령도 뭐 깜빡이 갔다 왔어도 다시 나와서 대통령까지 하셨잖아. 그러니까 이분도 그런 욕망이 있으셔서 아마 요번에 조사받고 뭐를 만약에 한다 해도 정치는 포기 안 하실 것 같아. 두분 예전에 방송에 나와서 응. 되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니 행복하지는 진 않고 않아. 왜그냐면 이 여자분이나 남자분을 봤을 때는 각자 놀아야 되는 거야. 남들 보여준 거에는 가면을 쓸수 있지만 두분 사주에는 잘 맞지 않거든. 그러기 때문에 따로따로 놀아야 되는 형국이 있대. 내가 뭔가를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행복하게 보여줘야지. 안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근데 이렇게 봤을 때두분 사주는 잘 맞지 않아요. 두분안 네, 맞는데. 그래서 아마 좀 많이 부딪히실 것 같아. 그리고 남자분이 급한 성격을 갖고 있어. 여자분도 보통 성격은 아닌데, 남자분이 욱하는 스타일이 있어. 음. 그래갖고, 여자분도 고집이 만만치 않아. 지지 않는 건데, 워낙 남자분이 눌러놨기, 저기했기 때문에, 조금 둘이 사이는 좀 별로일 것 같아. 알겠어. 할머니가 봤을 때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웃음> 네, 감사합니다.